12시간이 흘렀습니다 꼭 그렇게만 화를 내셨어야만 했나요? 꼭 그렇게 화를 내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뭐 후련하셨다면 더 이상 저할 뭐 말은 없겠지만 그리고 꼭 상추 들고 불러놓고 상추 들고 고기를 싸면서 입에 넣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상추에 고기 올리고 마늘 올리고 입에 우물우물 거리면서까지 그거를 씹으면서까지 저한테 그렇게 결국은 얻어 가신 거 없으시죠? 제가 해 드릴 게 없어요 어찌됐건 배를 첫번째 눌렀을 때 바로 달려가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출근했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올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돼지 열병에다, 진폐다 해서, 어제 토요일 하루는 정말 손님이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첫 손님이 상당히 이른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침 11시 20분이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비가 올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해가 쨍쨍 비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 장치실은 정말 쪄죽을 판이에요 아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손님이 주문을 했으면 숯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군소리 없이 맛있게 고기를 드실 수 있게 우리는 숯을 갖다 주고 서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주문을 받은 거잘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일이고요 포스를 잘 찍어야 되는 것도 우리 일이에요 실수 없이 부르면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우리 알바생들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일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물론 손님별로 사람별로 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끔하게 정말 맛있게 깔끔하게 드시고 가신 손님은 정말 이라는 입장에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반면 정말 맛있게는 드셨지만 정말 이렇게 드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저분하게 가시는 손님들도 간혹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놓은 휴지, 뱉은 침, 바닥에 흘리는 음식물들 뭐 이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테이블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오만가지 생각이 들지만 인상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인상 쓰려고 우리가 간건 아니니까 손님은 손님입니다 깔끔하게 하고 가나, 지저분하게 하고 가나 손님은 손님이에요 돼지고기 추가가 들어왔어요 호스를 찍고 손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정말 맛있게 드셨다고 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별거 아니지만 칭찬도 아니지만 그냥 맛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시는 손님들한테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손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힘들지만 조금 힘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른 가게에서 밥을 먹거나 할 때는 음식을 갖다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꼭 남겨드리고 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뭐할 때는 꼭 한마디씩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손님 입장에서는 별말 아니지만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음그 한마디가 솔직히 큰 힘이 됩니다 습니다저 시키 한 잔을 먹고 또 커피를 마시면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는 거라 그래도 웬만하면 커피 안 마시려고 당만 충전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저렇게 시키 한 잔만 마시고 쌓인 피로 좀 풀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장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 에 찾아오셔서 저렇게 비타 500한 박스 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갔어요 쉬는 시간 내내 즐거운 대화 나눴고요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려 이렇게 저녁에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요 한팀두팀 팀 오다 보니 어느덧 홀은 꽉 찼습니다 이렇게 홀이 꽉 차면 사실 시간은 참 빨리 가요 빨리 가고 일하는 입장에서도 좋고요 놀고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요 오히려 몸만 더 아파요 차라리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손님들 많이 와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일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손님이 몰리는 날에는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조금씩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손님이 있는가 반면에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손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는 거죠 일하는 입장 일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손님께 불편을 끼쳐 드렸다면 일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정중하게 사과드려야 될 부분이고 손님은 마땅히 사과를 받아야 되고 화를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무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생각한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게 이렇게 고깃집, 술집들에서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화낼 문제인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모든 근무자들은 다 먼저 사과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벌어진 일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손님께서 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한꺼번에 손님이 몰릴 경우는 하나하나 대처를 못해서 간혹 누락이 될 경우 있어요 분명 들었지만요. 알고 있습니다. 부르신 건 알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두번세번 번 누르시고는 왜한 번에 달려오지 않느냐고 저한테 화를 내십니다. 아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손님의 입장에선 배를 누르면 튀어나와야 되는 게 그분의 입장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화를 삭히지 못하셨어요. 한 번에 부르면 제깍제깍 와야지, 빨리 부르면 와야지, 부르면 와야지 왜 안가냐? 압니다. 저도 알아요 부르면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저희 일이에요 불러서 가고 싶죠 부른데 못가는 저희 입장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분은 조금이라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못하고 그만 역정을 내시고 맙니다 그 역정 달래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30초만 참아 주셨으면 저나 손님이나 행복하게 식사하고 나가실 수 있었겠지만 아이고 30초를 참지 못하셨어요 아 근데 또 배를 누르시네 그래서 제깍 달려갔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시냐 정말 주옥같이 가슴에 와닿는 멘트를 남겨주십니다 방금전도 이렇게 달려왔었으면 화가 나지 않았겠는데 왜 일을 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사과드렸지만 또 한번 사과드렸어요 또 죄송한건 죄송한거니깐요 30분 전에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렸습니다 그런 손님을 만나면 1시간 전 일도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대로 미리 사과드리는 편이에요 뭐 물론 그런 분은 아주 가끔 만나요. 성격이 급하신 거겠죠. 저희도 사람입니다. 많고 많은 손님들을 대하는 서비스직에 있지만 그래도 사람 대 사람, 우리 같이 사는 세상에서 같이 일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는 저희한테 조금만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30초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기다리시는 입장에서 고기를 드시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빨리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겠지만 딱! 5초만 주변을 살펴봤으면 저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걸 조금은 느끼셨을 수 있고 화를 누그러뜨리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달래며 종일 사과만 해드렸어요 안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사과드리느라 고 디스크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죄송한건 죄송하니까요 다음에 오시면 벨 누르기 전에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손님들이 나가면 오늘 마감입니다 현재 시가 10시고요 빨리 가시면 빨리 가요 안 가시면 못 갑니다 서비스하는 저희나 식사를 하시는 손님분들이나 같이 웃으면서 식사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어요 실수를 하려고 저희가 일하는 게 아니지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즐거운 식사가 되실 수 있고 가족과 행복한 외식이 될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양보해 주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우리 다같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가셨습니다 콜레질 해야지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 밤 11시입니다 끝났어요